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사다리 1.8m 추락으로 간 자상 질병 사망 소견이 없다면 상위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비자원 2007년 4월 30일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위원회 판단 망인이 약 1.8m의 사다리에 추락한 것은 우발성과 외래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재해로 보입니다. 또한 비병원 응급기록지에 기재된 경추손상, 뇌원 당시 급성심장사 및간자상은 추락으로 인한 상해로 보이고 심장초음파상 특이소견을 발견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 비병원 주치의가 질병에 의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질병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은 낮은 곳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서를 발급한 점, 사망진단서의 직접 사인으로 불의의 추락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피보험자는 사망하기 전에 사인이 될 만한 특별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보험자의 사망은 재사망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주일 일반 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